c à mọi người, hôm nay mình c ù n g ba mẹ June đi chợ Việt Nam Nếu chợ Việt Nam thì không đúng, hoặc là chợ Châu Á Họ ăn xan, hôm nay mình sẽ thử làm đồ ăn Việt Nam cho ba mẹ, <cười> okay. Okay. Ba mẹ. Mình đã chuẩn bị xong rồi, là ba sẽ lát xa Ba, <cười> ba bạn trai c h i ba mẹ <cười> 여기가 아버님입니다. 너 오늘 운전해 주실 아버지. 네, 완래가 안 안아. 찍지 마, 찍지 좀. 왜 아빠는 찍지 말래? <웃음> <웃음> <웃음> 엄마는 그렇게 찍으라고 해놓고도. 참나. 어제는 찍지 말그 사람이 이중적이야. <웃음> 여기가 우리 <웃음> 예쁜 아버님. 아이 형님. 어머님 이제 너무 인기야 <웃음> 맞아 <웃음> 가자 아버지도 오. <웃음> <웃음> 멋있네 아버님 자 이제 장보러 갈거예요네 장바구니 또챙겼다 챙겼어요 환경을 사랑하는 우리쁜니 그러면, 니가 펑크를 짚고, 맞아 니가 니가 니가 지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가 니가 니가 니가 가가니일까지이가가나큰 니가 니가 니가 어? 아다 아, 어, 저기 밑으로 내려가면 차 있어요. 여기 ầ e t c h a i 오토바이가 없어. <웃음> <웃음> 여기는 차밖에 <막가> 없어요. n m v o l t 어버바이탈 어뿅 10분 동작 임비 <웃음> 아, 예뻐? 어, 엄청 예뻐. 맞아? 진짜? 진짜. 응. 나와. 아빠하고 여기 리아빌러 와 봐. 네가 이제 아빠 사자 이렇게 해 봐. 맛있나요? 됐어? <웃음> 오케이. 오케이. 가자, 오늘 저희 아시안 마켓 갈 거예요. rất là nhiều t việt c hàng việt nam á. ở đây không chỉ có người việt nam nữa mà có rất là nhiều các nước khác ví n g như là người ả rập, Đà, nga, rồi trung quốc, campuchia là rất n h i ể u rồi việt nam hầu như là chiếm đa số ở đây. thấy rất là nhiều cửa hàng mà có biển hiệu việt nam. chúc mừng e mình sẽ quay cho các bạn coi. 어, 차 안에 여사님. 아, 여러분들 보시여기에 I'm not p o l e not police. i not l i c e i n o c e not p i c e not p c m c e i 여기 c e i 포커아 용가가 네. 모래 텐트 해 놓았어. 어 모래 텐트 해 놓았어. 모래 텐트 해놓해모 i ta cần cái gì để, ta để coi nè Ở đây thì có bài bán hầu như là tất cả những cái, không phải tất cả nhưng mà những cái đồ mà l u ô kiểu dễ dàng để chế biến đồ ăn Việt Nam á Giống như là có bún nè, bún tươi nè, phở khô, khác kiểu, có bánh tráng lề nữa Bánh tráng đủ thứ, thứ lợi luôn Bánh đ a nam Đó úi nó Có miếng Sì giàu Và có mắm cá linh rồi nè Có mắm cá à, linh Không, không, không <cười> Oh my god Đây là mắm tôm Đây là mắm tôm à, Nói chung là cái gì cũng có hết t r ư ờ n á Mà sả tế ú i cực q u 뭔은 n 이 많아요. 매니저. 이봐, 저기 레몬 사기 맡기고. 레몬 함께 먹어 그래 그 그래, 그래. 어? 오케이. 가져고함 어? 야, 리야 여기 그것도 있네? 망고 좀 찍어 봐. 어, 망고. <웃음> Ở đây có x o sài x a n h n m a n s m ì u t n h s ẽ m a n o u a n ộ t c h i e o e i a a n h m a n a n o cho nó <cười> oh, oh, n g oh, à n won sài sài sài s h i sài sài sài sài sài sài sài o à i s i s à à i s i à à i i Wow, có cả đ u đũ nữa nè có đ u đũ n ữ a mọi người ngạc nhiên quá cái đôi đũ nè đây là năm một uh, trăm ngàn đẹp quá đ thôi đó để để, ai kia sao Papaya papaya, p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바파... 파파야라고? 네 파파야입니다. 오케이 만큼 그럼 좀야재 우리 거. 도... 다 했어? 그... 네다 했어요. 여기다가. 네 영가. 5,000원 용가 하나에 6,000원이야 5,000원, 6,000원 여기 두리안도 있네 여기 두리안 <웃음> 엄마가 이거 다먹어봤다 두리안 58,000원 어. 아, 진 음. 여기도 두리안은 비싸 와비싸네 이거, 이거 필요해? 음. 얘도 잘 몰라 엄마 천천히 천천히 무채? 음. 아, 무채? 아, 그 무슨 같은 거 있잖아, 무슨. 야, 저, 저 콩나물은 필요 없어? 어? 저 콩나물? 필요 없는데. 알았어. 콩나물? 콩나물. 아, 아니, 됐어? 아, 아빠? 여기 있어. 어? 아버님. 저되했어요 <웃음> <S 웃음> 어. 응. 저기, 저기. 네. <웃음> ô n g o 어, â y g ư ờ n i đi h a a l 옛날에 여기 살아요? 네. 근 다시 붕괴해갖고 다시 건축했어 네 그럼 어, 엄마가 예, 옛날에 여기에서, 네? 음. 어, 그럼 여기 에 살아요? 음. 아 그럼 여기가 잘 안하네요 근데 지금은 한국 사람이 없어 그, 아, 네. 그때는 외국사람들 한명도 없었어 아님 어머님 보세요 음. 네 감사합니다 아, 친구예요. 친구? 네. 마사자고? 아니 그 시간 되면은 얼굴을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. 고아 음. 진짜? 시간 음. 없어요? 응. 여기 뒤 사람 간다. 아저씨가 아저씨 간다. 됐어. 고고. 시. 오케이. 날. 뭐 먹다 온 rồi. 딱 원래는 못믿 nấu ăn. Cũng khỏi là không có giỏi nấu ăn lắm nhưng mà l s cố gắng. 진짜 바보. <웃음> 야, 그러면은 이제 그, 이제 네가 요리할 거야? 네. 진짜 잘할 수 있어? 아니? 자신 없어? <웃음> 근데 왜 한다고 했어? 하지만 오빠가 옛날에 고다아 나는 네가 타마다 맛있지. 네가 하면 다맛지다 알았어. 여러분 집이 많아. 나 진짜 못생겼다. 안 되겠다. <웃음>